モデルの基本的な例えを用いて t の e えはこの例えはこ t 例え e この例え t この o えは r の例えはこの例 r n t の例 i は n l 例え e こ e 例えは n の例えはこの例えは h の s u は e の例 f はこの例えはこ o t えはこの例えは a の例えはこ시例え i この例え t i の例えはこの例 t e r t l e は o の例えはこの o え t h e 例 the r 例えは e o 例 the の o え e この and t h 例えは e but only a simple, simple t i n o i l e with r e presentation of the data and, uh, gathered in relation to its 모델링리모 i 소개해 주기만 그래성에 따라서 map shows explicitly, explicitly how various loca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o e a l s e c t e 니 영식으로도 그런 이있데 각자 서로가 위치에 아, 음, 따라서 위치가 서로 거고, 간단히 말해서 it can therefore be q a i t e difficult as a means of finding and helping one know how to navigate the o s o t e r s m 영토를 아 사람이. 이곳도움을치작을하서이걸 다른 곳은 그곳은 그곳 어떻게 하는지 은 그곳은 아하, 그 저거 생단도 일단 오해, 귀여운 사람. 응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그 이리. 이이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 이리. 이리. 이리. 리 이리. 이리. 이리. 이리. 이 네. 이이리 <웃음>